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999의 일요일 분석자료 대분류와 특이 패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999의 대분류입니다 3개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1그룹은 필터 범위가 1에서 5, 2그룹도 필터 범위는 1에서 5, 3그룹은 필터 범위가 0에서 4 이렇습니다. 1그룹을 다시 2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2월수와 이웃수로 나눕니다. 2그룹은 3개 그룹으로 나누면은요. 3중보, 2중보, 기타 어, 이렇게 나눕니다. 어, 3그룹도 3개그룹을 나누면 3중복, 2중복, 기타 이렇습니다. 음, 여기 2그룹의 2중복이 지금 오연멸 중이죠. 그래서 어, 이번 번째 주 필출입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흐름을 이어왔죠. 어, 여기 두 그룹이었는데요. 었한 그룹은 3, 12, 28, 41. 또한 그룹은, 여기는 10, 12, 28, 41. 그래서 두 그룹이 지난주에 보너스 볼 40일이 나와서,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여기는 퐁당, 퐁당 이제 8연속이 됐어요. 이게 4수일 때 최대 13연속까지 간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퐁당, 퐁당, 퐁당, 퐁당. 한번 나오면, 그 다음 주는 전멸하고 또그 다음 주 출하고 이렇게 보기를 현재 8연속입니다. 어, 이번 주에 이, 어,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이번 주에 필, 어, 또 출해주면 이 흐름이 이제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번 주에 과연 전멸을 해줄지 어,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예요. 두 그룹이 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특이 패턴 두 번째입니다. 여기도 두 그룹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흐름이 유사합니다. 하나는 14, 19, 29, 38, 43. 또한 그룹은 14, 29, 34, 38, 43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퐁당퐁당 퐁당 지금 주연속 중이에요. 어, 특이 패턴 첫번째고 거하고 이건 반대로 가는 거죠. 어, 여기는 이번 주에 출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요. 어, 멸을 하면 어, 상황이 종료되는 겁니다. 어, 방금 특이 패턴 1은 어, 이번 주에 멸을 해야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특이 패턴 2는 이번 주에 출을 해야 흐름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두 그룹이 유사하죠 여기 좌측에는 19가 있는데 우측에는 19 대신에 34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풍당 풍당 구연속인 것도 똑같고요. 아, 여기 여러분들 자료하고 한번 비교하셔서 이번 주에 필출한다고 아, 가정하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일요일 분석 자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밤에 또 자료 하나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필출 삼수크럽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출 삼수크럽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려면 지금 보시는 화면 밑에 아, 여기 필출 삼수크로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아, 그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